목심, 갈비 본살, 늑간살. 그래서 몇 키로시라고요? 10키로에다가 19키로. 당뇨점이냐고! 아니, 식구가 많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. 뭘 먹든지 말든지를 하지. 너 같으면은 요거 400g 2인분인데. 얘는 얼마 안 돼? 얘는 만원. 심지어 얘는 초이스 등급이야. 늑간살부터 해봅시다, 늑간살. 여기가 지방이야. 이렇게 걷어내는 거지. 생각보다 버리 양도 많겠다, 이거. 좀 로스율이 높기는 한데 지방이 많은 대신 되게 고소해 걔는 왜때국거리 <웃음> 보이노. 보이노. 머블링. 가는 게 아니라 뭔데? 여기 묻어있는 기름때를 없애주는 거야. 기름이 칼날에 붙어가지고 잘안 나가거든. 칼을 가는 게 아니야, 이거는. 아, 이거까지 칼갈인 줄 알았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끝! 끝! 길어? 으보임내 <웃음> <보인>? 해. <웃음> <웃음> 아, 이번에 유달리 좀큰 고기가 오기는 했어. 하나, 둘, 셋! 묶어다 구이용이랑 장조림용이랑 따로 나눠야 돼, 얘는. 이거 조금 각이 안 나온다? 잠깐만. 저거! 뭐? 지금 어느 게부인인 거야? 지방 차이 보인 후. 응. 있기는 한데 확실히 적다. 어. 그래서 요거는 장조림. 음. 이번에는 안사 먹을게. 제발. 음. 다른 거에 손질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국거리내내내로국거리를 <웃음> <웃음> 포기하느냐 시간을 버느냐지 그치 그거지 근데 둘다 포기할 수 없어 최대한 빨리 하겠어 지나갈 수 없을 텐데. <웃음> 어 지나갈 수 없어. 보낼 수 없어 나의 소중한 국거리. 뭐다 빨리 손질했네. 어. 어. 어. 어. 어. 그 이제 뭐 남은 거지? 돈갈비살. 갑시다. 본갈비살? 갈비 본살? 어쨌든 갈비살 늑간살 음. 음. 목심 부위에서 등심 목심에서 나온 음. 창조림 부위 그리고 아까 전에 나온 거. 아니 그렇게 진짜 티끌만운 세상이라고 그 그거 진짜 장난 아니다. 그러니까! 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봐. 한... 자, 그럼. 피킹하시죠. 안 도와줘? 안 도와줘. 이런 씨... 어떻게 도와줘. 야 펼쳐놓고 보니까 장난 아니다. 어. 어. 타라. 나, 나 이렇게 펼쳐놓고 해서 보는 거 처음이야. 얼른 <웃음> 정리하자. <별로 좀 얽매하다. 웃음> 이거 다 했으니까 우리 좀 구워 먹자. 그래. 구워 먹어. 구워 먹어. 먹읍시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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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하... 커피를 깨끗이 닦아. 쏟았어요. 깨끗이 닦아나 너. 닦고 있잖아. 담물어 TV에다 쏟았으면 나 진짜 너한테 쌍욕했을 거야. 나 아, 물청소까지 서비스 해드릴게. 고맙다. 어? 물청소 래매. 엄밀히 말하자면 그래도 물이 들어가잖아